b 자이쁘겠 u n d a y Badu Sunday, 진 a d u Sunday, 진 a 진 오늘도 엄마가 좋아하는 시장 투어로 준비했어. 네, 밥거 지금 지금 일단 밥을 먹, 밥을 먹고 그다음에 스카이 레일이 이번에 이번에 울진에서 <웃음> 생겨가지고 그리고 호텔 바로 옆에 있었던 <웃음> 어제 봤던 그 스카이 레일 갔다가 엄마가 좋아하는 시장을 두 군데나 갈 거예요. <웃음> <웃음> 지금은 우진이 짬뽕도 게 유명하대요. 여기가 해물이 유명하다고 니까 근데 아, 네. 진짜 좀 기름 지고 음. 이렇게 진 느낌이 나는데 이건 바로 튀겨서 나와서 그 바삭바삭한 거맛이잖햄 음. 진짜 많아 팽이버섯 개개 햇볶이도 있잖아 이렇게 문 닫혀 있는 것 같아 <놀나> 너가 바닷쪽으로 타는 안좋아 <웃음> <웃음> 이쁘다 가어 가봐 우물 엄청 세말다와 근데 울진 바다 <웃음> 벌써 돈이에요. 아까는 <아깐> 안 딴다고. <웃음> 아까 스카이 레일에서 보였던 등대를 진짜 하얗네요, 엄청. 안녕하세요. 여기는 울진네 바다 보이는 등대예요. 네. 특별 <웃음> <웃음> 네. <웃음> <웃음> 바로 앞에 위치한 저변잔 재래시장 어지 이거 싼 거야? 어. 어변 시장 어제는 어. 2,7이었잖아 근데 여기는 3,8이래 오늘 가는 주변 시장이랑 후포 공설 시장 우와 이거는 뭐야? 엄마 여기는 도너츠인데? 싹 도너츠 얼마 전에 대전 갤러리아 강연 갔거든다 엄마 연령대였던 어머님들 오셔가지고 분들이 어! 오셔서 강연 내용도 도움을 줬고 김은지님의 열정에서 에너지를 받았다. 나포함 강의를 함께 참석했던 분들이 이부분 정도로 강의 끝나고 한 이야기. 엄마 그림 잘 그려. 리 엄마 진짜 잘 그렸는데. 이때가 <웃음> 보이세요? <웃음> 울진대게와붉은대게 축제도 했대 내 생일 다음날 했네 우와 꼬나살아있나 맞아요? 띠꼬 하나 보여주세요 <웃음> 아우 너무 신기하다 이게 닭새우구나 이거는 한 마리 얼마예요? 신호에 15만원 역시 비싸구나 이거 어. 해놓으시는 새요네 엄마 이거 진짜 맛있어 나 이거 먹어봤잖아 찹쌀 호떡을 먹읍시다 어거맛예 예. 얼마 됐어요? 30... 한... 36년인데 그 전에도 그 있었어요? 너무 그러니까 어, 그 오래됐네요 예, 예. 아, 사장님 혹시 왕돌초라고 본지 아세요? 왕돌초? 네 왕돌초가 이리막 돌이 있으니까 아 아이가 거기가 몰린대요 그래서 또모이 아 많으니까 그, 시장하면 역시 호떡이죠 여기 왕돌초 여기 주차장에서 뭐 세우고 수산물 유통센터에서 뭐 회도 사고 호포공설시장도 이렇게 구경을 하면 딱 좋은 코스인 것 같습니다 네. 울릉도로 가장 빠른 백길 푸포 뭘까? 아 엄마 이게 등기산 스카이워크래 아그 아, 그, 그림 아. 있더라 그거구나아 이게 스카이워크구나 우리 엄마 여기 못 걸어 다니겠다 여기는 인스타그램에서 검색해서 찾아본 시골 느낌도 있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포토존까지 음. 있는 여기도 시장 같은데요? 원 어... 없이. <웃음> 네, <워너스. 웃음> 당분간 시장 안 가도 되겠죠? 그럼또 아니에요? 네. 안녕. 우와, 나 거북이 수영하는 거 처음 봐. 난 좋지, 어머. <웃음> 어, 강아지. 혹시 막 물이 떨어져요? 물이 어디서 떨어뜨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니, 여기서부터! 와성령원은 천연기념물 제155호래요. 그 중에서 270m만 개봉돼. 식수 등지. 황태도 작은 곳에. 귀여 그걸 미쳐주세요여도 되게 인스타그램에서 맛있다고 많이 하는 왕비천 이게 되게. 여기 이 누룽지밥 짜박이가 맛있대. 이렇게 볼게요. 예쁜 메뉴도 이렇게 있어요. 너무 예쁘게 나온다. 아니, 자세히 보니까 오이에도 뭔가 들어있고. 이것도 너무 예쁘고 계란말이도 뭐 들어있어 계란말이. <목소리도> 여기엔 되게 예쁘게 요리를 준다너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 그리고 이게 여기 대짜들이래요 여기다가 밥 먹으면 진짜 맛있다고. 음. 먹으면. 음. 바, 와 밥도 톳밥 주시네. 이게 맞아? 이색가이 음. 맞아? 음. 약간 된장 된장찌개 맛이. 물진는 기름값도 좀더 저렴합니다. 1주인소라서 그런가? 2일차 일정은 5시 36분에 이제 끝났습니다. 5시인데도 진짜 많이 보고 간것 같아요. 오늘 여행 어떠셨나요? 응, 너무 좋았어요. 여기저기 <웃음> 가는데도 좋아. 하루가 즐겁게 잘 보내셨어요. 하루를 즐겁게 잘 보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같이 안녕해주세요. 안녕. 안녕~~ 울지는 안녕~~ <웃음>